잘 먹겠습니다 김밥 <웃음> 왜 이렇게 가볍지? 됐다! 음. 그니까. 음. 날씨 좋다 바퀴, 바퀴, 바퀴. 바퀴. 바퀴. 일단 생일을 왔습니다 저희 요즘 많이 놀았죠? 네. 그래서 빠르게 생일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자 오늘 보달합니다 닭가슴살이 아니라 오늘은 닭다리살이에요 200g 정도 삶았고 그리고 샐러드 140g 정도인데 자 원래 제가 이제 뿌려 먹던거는 오리엔탈 2주 정도 네, 이거 했는데 이거 칼로리가 1 4 0 0칼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먹어서 새로 사온게 이거 600칼로리 이게 왜 오리엔탈이 왜 칼로리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, 오늘 이 얘는 뭔가 좀 떨어진다. 격일 한 달보다 낫긴 한데 그래도 살으니까 똑같이 퍽퍽해 퍽퍽. 간단하게 바라연미밥 그리고 리챔 이게 이제 500칼로리 얘가 300칼로리 <웃음> 칼로리야 나 먹비가 너무 졸려워 <웃음> 오늘 저녁입니다 닭다리살 200g이에요 닭다리살 200g이 되게 작다 근데 진짜 하지만 닭은 좀 질리긴 하네 이제 자밥 먹고 다시 편집을 좀 해봅시다 짜잔. 이 체중이 빠지지 않아요 자 뱅키팅 끝내고 쉐이크 먹으면서 이제 리피탄컬을 그냥 올릴까 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간단하게라도 어 짧게 짧게 쪽영 게임 좀 오늘 점심은 초밥입니다. 초밥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사실 초밥이 스튜에 밥 먹는 것보다 샐러리가 더 작지 않을까? 준니다닭 음. 다리살 담고 있고 야채 씻어놨다. 저녁을 먹어봅시다. 닭 다리살이랑 샐러드입니다. 운동 올릴 힘으로 내일 또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끝>. <웃음> 자 인피트를 끝냈습니다 인피트 끝내고 이제 브레이크를 다먹습니다 그랬던 거 이제 편집을 좀 해서 어, 게임 채널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오버워치는 재밌어 오늘 점심입니다. 제로 콜라 그리고 보성 뜸 버거. 점심 먹고 같이 하나 타고 갔다 와서 편집을 조금 하고 자 오늘은 다른 거안 하고 전 청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자 저녁을 먹었으니까. 자, 이제 쉐이크 하나 마시면서 군집을 해봅시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에... 아... 아... 얘도 이제 다 먹어가요. 이제... 6개인가? 자, 유튜브에 잉크리트 6일차까지 한거 올라갔어. 올라갔을 거예요. 저는 이제 이게 2주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편집을 해야됩니다 여기까지 쭉해으면은 집에가서 밥을 먹고 골프 연습을 하러 갔다가 다시 밥고 흘러오는 걸음 아.. 느낌 듣다 자 오늘 점심 라면 그리고 오랜만에 넣은 라면의 계란 왜? 오늘 역시 해 왜? 이제 연습장을 가볼까요? 잘 연습을 해봅시다 골프 연습 끝내고 사무실로 가봅시다 샐러드랑 사서 집으로 가봅시다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 이제 닭다리살 닭 이거 쪼개져 있는데 맨날 야채 씻는 거랑 같은 거 쓰다보니까 야채 씻는 게 기름기가 좀 묻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 샐러드 오다 젖은거 봐 진짜. 제가 운동 끝나고 샤워시간이 좀 길어서 쉐이크를 먼저 먹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게임 자 오전에 운동 시작을 시니다 골드 부르 커피 하나 먹으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<웃음> 오늘 점심 I'm g o 아 n g 아... o g 쓰레기 going to go. i 자, 오늘 스탤러드랑, 오늘 다 오늘은 이렇게 샐러드 그리고 다리살 꼬부나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멘불려고 하고 그러면 오늘 스니깐요 이제 리코스테를 한번와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다 와, 날이 너무 폭폭해서 그와 여기까지 다 써줬어 자 아, 오늘 끝나고 바로 테이크 그리고 사먹습니다 이제 네. 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빠른 고 간단하게 바람을 준비하고 자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봅시다 아까 비가 미친 듯이 와가지고 신발 다젖었는데 지금도 비가 비췄네 상상하 오늘 아침 일찍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로 <놀람> 어, 따 날씨 좋다. 맛있 겠다. 이덥 지? 자, 나리 자, 자, 이거랑 자, 자, 잘되 자, 네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여긴 처음 와보는데